만 10세에 가입하여 만 15세 이후 운동을 참관하던 중 쓰러져 사망시 보험계약은 무효이고 상해도 아니므로 상해사망보험금은 면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법 2 0 1 7나61975 토대로 면밀히 이 사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우선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보험자 망인 B가 만 10세이던 2010년 3월 26일 상해사망보험을 가입하였고 망인 B는 보험기간 중 여러가지 운동을 한후 앉아서 참관을 하던 중 갑자기 쓰러져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주의적 청구에 관한 판단. 쟁점 상법 제731조 제1항 위반으로 무효인지 여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보험자인 B는 미성년자였던 사실. 따라서 이 사건 보험계약 중 일반상해 사망담보 부분은 B의 서면 동의를 받지 못하여 무효라 할 것입니다.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특별 대리인을 선임하여 비로부터 일반상의 사망담보 부분에 관하여 서명 동의할 권한을 구체적 개별적으로 수여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습니다. 또한 이 조항을 위반하여 피보험자의 서명 동의 없이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자 스스로가 무효를 주장함이 신의칙 또는 금반안의 원칙에 위배되는 권리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위법 취지를 완전히 몰각시키는 결과가 초래되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주장이 신의칙 또는 금반원 원칙에 반한다고 볼수 없습니다. 쟁점 상해보험사고 요건 충족여부 망인은 기초체력이 약하여 지구력이나 순간적인 근력 강도속도를 요하는 운동참여가 어려운 것으로 평가된 사실 망인이 여러가지 운동을 한후 사망한 사실 학교안전공제회는 원고에게 유족급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이 선고된 사실 그러나 부검감정서에 따르면 내적 원인에 의하여 사망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고 적시된 사실 학교안전사고 발생신고서에는 사고 당일에도 학생의 체력을 고려하여 교육활동에 참여시켰다고 라 기재되었고 보건일지 및 상담 기록에도 일반 학생을 무리하게 따라하지 않도록 안내하였다고 기재된 사실. 따라서 원고로서는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지 못하더라도 체육활동과 사망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음은 증명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인데 원고가 망인이 사망에 이를 만한 질병이 없고 체육활동이 기초체력이 약한 망인에게 육체적으로 무리를 주었다는 근거를 드는 외에 체육활동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관련 사건에서 학교안전법에 정한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여 곧 바로 이 사건에서 다투어지는 일반 상해 사망 보험금의 지급 요건 또한 충족되는 것을 볼수 없는 점 따라서 위의 인정 사실이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이 일반 상해 사망 담보의 지급 요건인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상해를 입어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상해 사망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판례 지적. 보험가입 당시에는 만 10세였으나 사망 당시에는 만 15세이며 보험가입 당시 설계사가 과실로 가입한 것으로 보임으로 보험자는 이제 와서 계약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치 위반에 해당하여 계약은 유효하다 할 것이나 상해로 인한 사망은 아님으로 상해사망보험금은 면책입니다. 관련 사례는 우리 강의 788회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신 점 고맙습니다.